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갑자기 돌변한 그 사람 혹시 그건가요? 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현재 진행형은 리딩을 잘 안하거든요. <웃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너무 믿으시는 분 때문에 그래 100%는 아니야 항상 그냥 재미로만 보는 거고 그냥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만 이렇게 읽혀지는 구나 뭐 정도까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어, 뭐 내가 그거 있잖아요 저기, 막,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근데 이 타로카드를 물증으로 삼으면 안 돼. <웃음> 심증은 <웃음> 어쨌까지한 심증이고, 아, 아셔, 아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혹시 그건가요? 어, 저기, 막, 돌반한 이유가, 그거가 뭘까? 어, 혹시 이 인간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렇잖아요. 갑자기 돌변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어, 궁금하다. 아이고 답답해라.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카드를 4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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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게 돌변한 이유가 아이고 이런 이유로도 돌변하나 음아 <웃음> 확정 짓기는 조금 어려워 <웃음> 아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어, 응. 웃을 일 아니다 싶어 어, 여기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 저기 뭐 혹시 이 리딩을 다 읽고 맞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 마시고 이 리딩을 듣기 전에 제 추측은 이거예요 라고 음, 댓글을 적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이 <웃음> 사람이요 음, 그냥 더 이상 뭐 지속하기가 싫어졌다 그래야 되나? 어더 이상 그냥 지속하기가 싫어졌대요. 자기 말로는 그냥 그 의미도 없고 그다그 뭐지 식상하고 음, 내가 이 관계를 갖다가 왜 이어야 되나가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음, 알지도 못하겠고 뭐, 지, 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음, 맨날. 뭐 만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런데요. 말은 그래. 음, 그러고 조금 건태감 아닌 건태감? 어, 그런 게 왔어.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은 맨날 그 루틴이 같다. 그래야 되나? 너무 똑같은 거, 뭐 똑같... 반복되는 데이트, 매 맨날 같은데만 가고 이런 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도 변화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갑자기 돌변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전이냐 후냐 그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 그냥 그거야. 너무, 다,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 어,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트를, 어, 계속 만나서 무엇 하나. 나는 그런 생각? 그러고, 나는 솔직히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는데, 어, 너무 답답하다, 이 관계. 너무 답답하고. 음 그러고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다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이 사람이 뭘 어,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 관계가 그냥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음 그걸 루즈해졌다 그러잖아요. 어그 그랬, 그랬다라는 거야. 이 관계가 갑자기 음그 얘는 이해가 안 간다. 음,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자기도 그냥 자꾸 짜증만 나고 짜증만 나고 그러고 음, 그냥 아무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거그 아무 목적도 없고. 뭐 그런 관계? 어뭐 목적도 없고 그냥 만나서 맨날 하느일 똑같고 그게 너무 루즈해지고 그냥 어 짜증나고 너만 보면 화난다 뭐 이런 너만 보면 화난다 왜 너만 보면 화나지? 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이 사람이 이런 게 싫은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눈치를 못 채고 있지 않겠나 라는 거야 좀 음 틀을 벗어나서 좀좀 좀 자유롭게 음 어떤 얽매이는 것도 이제 싫고 좀 자기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런 거 같아요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 그냥 답답하다 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 연애의 이유를 모르겠다 어, 여기는 그런 거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꼭 삼각관계라 삼각관계를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얘 혹시 다른 여자 생겨서 그런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어 어,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딱히 그렇다 라고 아직까지 카드에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뽑아보죠 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만나면 싸우게 되고 어, 너는 맨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솔직히 그런 거다 싫어. 하기 싫고 재미도 없어. 어 너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난 재미 없어.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냥 음, 음 그냥 그냥 그 뭐지? 자, 그,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도 내 맘대로 좀 하고 좀 싶어. 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어,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면 꼭 이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성을 가르키 아니라, 그냥 너무 얽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것 같아. 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선생님 그런 바람 아닌가요?라고 한다면은 아직 바람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해, 어, 애매하고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바람 같아요라고 한다면 바람이라고는 진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진짜요?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 뭐뭐 뭐 단체 톡방 근데 막. 대단히 큰 규모의 단체톡방 아니라 뭐한 소규모 단체톡방 같은 데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발전이 됐다나이기는 없고 그냥 우정 정도? 어, 우정 정도? 그러고 그냥 이게 이단체톡방이란 특성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아 어, 얘는 뭐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 같고 바람이다라고 한다면 음, 바람의 정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근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 그냥 헤어질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 헤어질까 말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정 같지가 않다 너와 내가 전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마음이 조금 식어가는 게 아닌가 어 마음이 식어간다 마음이 식어가면서 자기가 전에 그 연애할 때는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부로 둬야 되나요? 뭐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카드 상에서는 이 사람을 잡기는 살짝 힘들듯 싶어.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한다면은 음. 만약에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가 잘안 먹힌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어. 아직까지는 헤어졌다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 사람도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서 조용히 좀 생각하고 싶은 것같아뭘 생각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냥 지금 이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대요.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 연애에 묶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떠한 즐거, 그렇잖아요. 애인하고 있는 시간도 즐겁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좋은데 너무 애인에게만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기쁨을 나눌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렇잖아요. 그, 아무리, 그, 저기, 막, 랍스터가 맛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거 맨날 랍스터만 먹으니까, 어, 갑자기 김밥도 먹고 싶고, 어, 순대도 먹고 싶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는요, 딱히 바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음,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우울증 비슷한 거? 어, 너무 다람쥐 챗바퀴 같고, 그런 것들? 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거를 갖다가, 어, 계속 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로 인해서 애정도 자꾸 식어가는 것 같고, 그러, 그러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말을 갖다 잘안 하고, 가끔씩 연락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어느 정도 여러분하고 거리를 두고 시작한 게 아닌가?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뭐 이렇게 완전히 식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완전히 식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꾸 그런 마음은 커져가는 것 같아. 어 그냥 그 교집합이라고 하잖아. 연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다 공유할 수는 없어요. 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나의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거 있잖아. 뭐그 어, 저기 막 어, 저기 막 매치, 치맥도 친구들하고 하고도 싶고 막 그런거지.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어, 그리고 솔직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행동에 어느정도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도 솔직히 이제는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게 이제는 어, 싫다. 어, 싫다라기보다는 어, 조금 그렇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사람 은요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음, 그럼 그게 헤어지겠다는 뜻인가요?라고 본다면은 헤어지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갖다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어떤 시간을 갖다가 조정하고 싶은 건지 어 자, 균형을 맞추는 거 한마디로 어, 균형을 맞추고 싶은 건지 아니면 헤어지고 싶은 건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균형을 맞추고 싶은 건지, 헤어지고 싶은 건지, 어디 보아요. 헤어지고 싶다라기 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고 싶대. 아, 그게, 그게 뭔지. 참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 그치만, 그게 막 전체적인 자유로움은 아니라, 일부. 일부 그냥 너, 예를 들어서 너와 내가 일주일에 어, 4일을 만났다 쳐. 그럼 한 일주일에 두 번만 만나고 두 번은 나의 시간을 갖고 싶다. 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사람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이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아. 음, 뭐, 뭐에 대해서라 하면 두루두루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라고 하면은, 말, 이 사람 성격상 말을 못하고 낑낑 매고 있는 거 아닌가? 음, 말을 못하고 낑낑 매고 성격상 이렇게 조금 자기는 말하기는 하는데, 그게 자꾸 안 먹히고, 그게 좌절이 되다 보니까, 어, 좌절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그냥 활달하고 이러진 못한 것 같아요. 어, 속으로 낑낑 매다 보니까, 그 이제 골마서 터지는 거라는 거지. 어,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헤어지고 싶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약간 그거 있잖아. 그, 뭐지? 음, 이제 일, 저기, 마, 조금만 더근드리면이 사람은 폭발할 것 같아. 어, 그니까 너무 몰아붙이면 안될것 같은데? 어, 그, 저기, 마, 조금 까딱만 잘못하면은, 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이미 터졌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니까, 사랑이 식었다, 라기 보다는, 나만의 시간이 너무 없었다. 어, 그러니까 나, 그냥,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갑자기, 어, 갑자기 돌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조심, 조심스러워. 근데 아직까지, 뭐, 어떠한 그 사람은 비춰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친구처럼 지낸 사람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연인인가 그건 아니고, 어, 여럿이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 뭐, 단독적으로 어울렸다. 그런 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레짐작 해가지고 터트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 있다.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그 사람이, 어, 어, 저기, 막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좀, 여행을? 둘이, 가, 여행을 떠나서, 어, 저기, 막, 우리 서, 입대껏 너랑 나랑 친, 어 이렇게 사이 좋게 지냈는데 뭐너너 어, 너, 네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니? 뭐 서, 서로 대화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 서로 대화로 풀면은요.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저기 막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좋아해. 그렇지만 너무 구속되는 건 인제는 싫다라는 거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음자1번 카드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어서 <웃음> 선생님 그걸 그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수도 있잖아요 자꾸 물어보시면은요 그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그쪽으로 몰 수가 있어요. 어~ 음, 아직까지는 지금 별로 뭐~ 마땅한 게 비춰지지가 않는데 내가 얘가 갑자기 돌변하니까 혹시 그건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너무 그쪽으로 몰면은 여기는 그쪽으로 터져 나갈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굳이 내몰지 말아라, 라는 거지. 감싸 안아야 될 때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될 때고.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할 바는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갖다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네, 1번 카드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그 사람 혹시 그건가요 혹시 그건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 하나같이 의심하는 건딱 하나잖아 근데 돌변하는 이유가 딱 그것만은 아니지 싶어 음 이 사람이 돌변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돌변할 때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금전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금전 문제일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돌변한 건 아닌데 음,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라고 봐 돈이 없어요 음. 그리고 여기저기서 좀 많이 시달리고 있는 느낌 근데 그 시달림에 끝이 안 보인다? 어 그런 것 같고 지금도 하루하루가 힘겨워요. 연애는 사치지 싶어. 근데 여러분이 조금 멀리 나간다 라고 그럴 수도 있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나간다 라고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무 어 여러분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눈치 보는 것도 솔직히 힘들다. 내가 내 사정이 이렇다고 솔직히 연 본인 사이에 돈 문제 얘기하면 그거 끝나는 거 아시죠? 어, 연인 사이에는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상황적으로 힘들어 만약에 그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애착을 갖고서 해왔던 일들이 다막 꼬이고 안 되고 막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갑자기 돌변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티를 안 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네 mm -hmm. mm -hmm. mm -hmm.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헤어지는 내가 주제를 갖다가 양다리, 훅, 폭풍 그거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었다라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리딩을 한 거니까 다 100% 바람이지만 지금 이 주제는 돌변한 그사람 혹시 그건가요잖아. 어, 혹시 그거에는 뭐 엄마가 반대했을 수도 있고 어, 진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금전적인 거고 어쩌면 이 사람은 요양자택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책임지고 거기서 나와, 나와야 된다던가 아니면 동료간의 괴롭힘이라던가 해도 해도 안 된다던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금전 문제 이런 건데 이 사람이 그 경험이 없는 일을 갖다가 어, 추진해왔던 게 아닌가 요즘 세상에 코로나 어, 뭐 끝난지 아, 미국은 뭐 며칠 전에 선포했다더라고요 어, 코로나 이제 해제 한다고? 음. 이제 세계에서 다 코로나 해제하는 상황이잖아요. 어. 근데 그동안 경, 지금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에 꼭 익숙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할라가 고공분투 했었던 게 맞고 그게 이제는 자기 한계에 부딪혔고 하던 일들이 다 지금 꼬이는 상태고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에서도 문제 있어갖고 책임지고 나와야 되는 시 어, 저 일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로 독촉이나 이런걸 갖다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돈도 데이트 할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여러분한테 뭐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음, 그거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음.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음. 이제, 지금, 뭐, 일자리를 바꾼다거나, 뭐,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아니면 진짜, 그, 그 뭐지, 좌천당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얘가 경험이 별로 없구나. 어,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 완전 초, 초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어쩌면 이 사람이 준비나 이런 것 없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닥치는 대로 뭔가를 갖다가 하다가 그 뭐지? 털실이 꼬이면 풀라 그러면 자꾸 더 엉기는 것처럼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또한 가지는 어 이젠 상황도 상황이고 어 그리고 관계도 슬슬 건태기도 오고 어, 엎친 데 덮쳤다라고 봐. 상황도 아니고 어, 관계도 이제는 어, 별로 만나도 즐겁지가 않고 왜냐하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서운하고 여러분들은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럴 속인가? 음, 그럴 속이 아니지 싶어? 잘해준다고 해도 그냥 가끔씩 연락하는 정도일 수 있어요, 여기는. 딱히 이유도 없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야. 근데 딱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음,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음, 관계도 이제는 슬슬 정 같지 않고, 정 같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려는, 저기, 막,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경향도 많고, 이제는 전처럼 여러분한테 달달하게 해주지도 않는다라고 봐, 여기는. 음, 마음이 많이 떴어요. 마음이 많이 떴고, 여러분은 그런 게 서운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아. 서운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의 입장하고 이 사람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저기, 막 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놀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은 좀안 하는 게 좋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선생님,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그,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음.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뭐, 후폭풍이 왔나요? 라고 하면 후폭풍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후폭풍 카드 아니잖아.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돌변한 거잖아.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음 그거는 아니다 이 사람이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쓸돈 없을 텐데 음 그래서 싸웠어요? 음 여기는 싸운 커플들이 많겠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 물론 선생님 발언 맞다니까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중에는 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률상 적어요. 어, 아예 아니진 않아. 어, 그렇지만 그 확률은 5% 10%밖에 안 돼. 이 카드를 갖다 리, 어, 저기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음. 실질적으로는요 금전 문제가 시급해요 금전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저기 뭐 투잡을 뜰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도요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저, 그, 그 생활이 이러다 보니까 그 머리 정서 자체가 불안해 음. 약간 그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 어디서 전화 오고 뭐 갑작스럽게 전화가지고 와뭐뭐 뭐 고객님의 잔고는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저 고객님 고객님 뭐 카드값 연체료 얼마나 그런 전화들에 얘가 노이로제에 걸려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의심만 하지 말아라. 선생님 제가 입대 껏 선생님 카드를 갖다 겁나 많이 받는데 어떻게 내용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다르지 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준을 돌변한 이유잖아. 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대면 대면 있다가 양다리 거쳤을 수도 있지. 어 이거는 이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쪼지 말아라.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너는 이럴 거야. 어, 상, 생각, 너는 이럴 거야.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다가 뒤통수 그냥 맞으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 얘가 만약에, 그렇게라서, 그렇게, 여, 여, 그렇게 여러, 뒤통수 치고 갈 놈이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냥 후레임부터 딱 씌워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 얘가 그, 어, 억, 하심정으로 그래?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어. 이게 내가 1번 카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몰지 말아라 라는 거야. 여러분이 몰지 않아도 이 사람은 충분히 힘들다 라는 거지. 어. 그 누굴 탓해? 어, 그렇게 놓고서 뭐 바람폈다고 뭐 후폭풍하고 뭐 인간 뭐, 어, 네가 잘 되냐 보자 이거 보려고? 그건 아니지. 음. 얘는요 지금 너무 이 사람 편을 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지금 카드 자체가 진짜로 여기가 너무 심각하게 나왔어요 진짜 이 상태에서 바람을 핀다 그러면은 진짜 멘탈 하나는 갑인거야 멘탈 하나는 갑이이 상태에서 바람을 필 정신이 있습니까 개중에는 어, 있어 어, 5% 내지 10% 그렇지만 그거는 극소수다라는 거지 지금 돈이 없다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사면 초과가 돼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이거 잠도 못 자요 이 사람은 잠도 안와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뭐 부모님이 뭐 도와주고 뭐 그럴 데가 없는갑지 음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 장사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장사한다면 은요 지금 장사한대 장사 안되고 막 그거 있잖아요. 이제 가게를 갔다가 철수하자니 어 빈털털이 될것 같고 유지해자니 돈이 계속 나갈 것 같고 막그 상태라는 거지. 어 그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아 그냥 훌뭐다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아.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지. 음어이 이게요. 어, 저기, 마, 양, 삼각관계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람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삼각관계로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훌쩍 어딜 떠나고 싶은 게 아닌가? 음, 머리 좀시히려고 그런 것 같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너무 쪼지 말아라. 이, 이, 저기, 마,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가 아니다, 비즈니스다라고 한다면, 집안에서도 아주 죽겠다. 저, 저, 철딱선이 없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 천질 거야, 응. 어. 야, 좀, 어떻게 좀 해봐, 응, 어, 뭐, 저기, 막, 어, 저기, 막, 고지서 날라왔어, 막, 이런데, 집에서도 안 도와주는 것일 도 있어. 어, 얘가, 이 사람이요, 어, 오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 자체가. 음, 그니까, 너무 쪼지 말아라. 음, 혹시라도, 어, 다른, 뭐, 바람이나 이런 게 의심된다면은, 다른 카드를 보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카드는 진짜 바람은, 진짜 너무 저거다 싶어. 어거지다 싶어. 음, 바람은 아니지. 이거 봐, 이런 거 나오는데 무슨 바람이야, 지금. 음,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그냥 갑자기 이게, 저기, 막, 겹, 경, 사, 줄, 초, 상, 이라 그러잖아요. 줄, 초, 상 나오는 거 막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다려봐요. 어, 저기, 막, 100%는 아니야. 항상 카드는. 어, 5%, 10%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음, 뭐, 바람이, 바람이 났다고 해서, 그걸 뭐, 인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바람을 핀다면, 이 사람은 진짜, 어,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 다야 그렇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지금, 어, 이 사람은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봐요. 음, 너무 몰아치지, 몰아치지 말아라. 이 사람도 상태가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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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요? 라고 본다면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혹시 그거 여러분 뭐 생각하고 계시는데. 음, 싸웠어요? 음,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뭐, 어, 저기 막 이상한 짓한것 같아서 싸웠어요? <웃음> 근데 <이제> 못 당하겠지. <웃음>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못 당한다라고 봐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이 어, 머리가 좋은건지 어, 수단이 좋은건지 어, 어쩐지 저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대처능력이 뛰어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이랬다 일하느라고 그렇다 그러지 않아요 어. 일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솔직히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어. 솔직히 연애를 갔다가 지금은 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진짜 고도의 집중력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마무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출장 자자요음 출장이 잤다라고 봐. 만약에 그, 그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아 어디 봅시다 조금 뽑아봐요 출장 같은게 잦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출장을 핑계로 대고 어디 딴데 가는게 아닌가요 라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어디 봅시다 그게 그런건지 아닌데 싶어 음. 어그 출장 겸어좀 머리도 식히고 막 그러는 거는 맞고 아 근데 이게 애매하지 음.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지 출, 출장은 맞는데 와 이거 진짜 느낌이 짜고 는데 이거 음. 음. 혹시 출장을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누구하고 같이 간건가? 여러분이 아니라 음? 그런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만은 카드에서는 그 누구랑 같이 갔다 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비춰지는데 출장이 아니라 이 출장은 출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한게 아니라 어쩌면 거기서 관제가 걸렸을 수도 있다. 음, 관제가 비춰지기도 한다. 라는 거야. 음. 근데 만약에, 어, 만약에 이게 출장을 갔을 적에 오피스 와이프랑 같이 갔다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지. 음. 오피스 와이프가, 여기는요, 100%는 아니야. 어, 한 30%는 그렇고, 30%는 지금,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팀장이든 리더든 그 그룹의 리더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아니면은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무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음, 그런 걸 갖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일을 갖다가, 어, 어디, 어, 뭔가 일을 갖다가 제대로, 어, 못한 느낌이 들어. 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지금 입지가 곤란해졌다가 1. 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출장이 잦을 수도 있고 출장을 가 가지고 거기서 그그 그, 그 저기 막뭐 오피스 와이프가 있어서 오피스 와이프랑 같이 갔다든지 그럴,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됐어 그게 문제가 서 구설 시비가 오르는 케이스가 넘버 투 어, 넘버 3리는 뭐냐고 라 하면, 그 저기 막 출장을 핑계로 대고, 아니면 어뭐 뭐 그렇잖아요. 일을 핑계로 대고, 어 저기 막 유흥업소를 갔다던가, 그게 넘버 3리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유흥업소를 갔다? 어, 그거는 살짝, 확률은 살짝 떨어져. 활링도는 어, 살짝 떨어지고, 어쩌면 같이 갔던 그 오피스 와이프가 유부녀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런 것일 수 있다. 서로 합의하에. 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가, 어, 저기 하고서 말질이, 어, 구설,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그 그 말은 바퀴가 없어도 잘 굴러가잖아. 어, 저기 막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소문들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때로는 그런 거지 그 가만히 소문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는데 그 소문이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떠벌리는 사람하고 어 나중에 한판 붙는 거지 야 네가 뭘안다고 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싸웠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음. 싸웠을 수도 있다라고 봐. 음, 근데 여기는 살짝 냄새는 나기는 난다. 어, 살짝 남, 냄새가 못냄새라고 한다면 은 심각한 관계는 아니야. 어, 심각한 관계는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그쪽도 뭐 제대로 붙을 마음은 없어요. 그냥 가끔씩, 어, 가끔씩 만나서 어, 밥 먹고 어, 비즈니스 얘기하고 어, 마음 맞으면, 다 깜찍 그런 거, 그, 딱 거기까지다, 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 제안을 이 사람이 거절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왜 힘드냐,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 그 사람의 입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니까 만약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아, 그렇게 안 하면은, 음, 그렇게 안 하면, 뭐 잘못된 뭐 진짜 뭐 가만히 안 두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사람이 관제 구설에 시달리는 건 맞아요. 관제 구설에 시달리는 건 맞고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과를 올리려고 한일 때문에 이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아, 이거 진짜 진짜 아니야. 어, 내가 첫 번째 뭐 얘기했지? 진짜 일 때문에 바쁜 거, 어, 자기가 책임 맡아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다. 뭐 그런 거,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음. 와 미친다. 아 <웃음> 어, 진짜 등에서 땀이 빠작빠작 빠작 나는 것 같아. 아, 다음부터는 이런 리딩을 하지 말아야겠다. <웃음> 이런 이런 리딩 하지 말아야겠다. 어. 어, 저기 막, 이 사람이 되게 지금 입지가 저기 한것 같아. 어, 괜히 책임만 참, 책임만 무겁고 그런 게 아니한가. 그, 그, 빚 좋은 게 살고 같은 거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되게, 어, 저기, 막, 엘리트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지금 자기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음 골치 아픈 일이 있다라고 봐요 잘못하면은 뭐그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저기만 뭐 어디 봅시다 음.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겠다. 음. 왜 싸워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하고도 싸울 수 있지만, 어,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서 싸우는 거는 그냥 싸우는 거지. 왜 싸우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머리가 지금 되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음 지금 구설시비 누가 악의적으로 어이 사람에 대해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장 그냥 그 남이 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 걔네들 수상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파 어 골치가 아프고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그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 사람 깜짝 깜짝 놀랄 수 있어 어그렇하고그 오피스 와이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거절 거,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람인지 누군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문제도 지금 골치가 아프고 빨리 이게 지금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나고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올라오고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정신 없고 인,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고 그러다 보면은요. 저, 궁지에 몰려면 쥐도 고양이를 문대잖아. 아, 이, 이게 얘가 또한판또 들러 엎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아. 응. 음. 그니까, 건드리지 말아봐요. 자기, 응. 어. 그, 선생님, 이거 어떻게 건드리지 말아? 아이,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리딩이잖아. 여러분께 아닐 수도 있잖아. 딴 카드를 뽑아야지.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어, 무조건 믿지 맙시다. <웃음>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어, 믿지 맙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음, 해결이 당분간은 나기가 힘들어 우우죽순처럼 계속 자기가 뿌려놓은 씨가 그러니까 눈덩이를 굴리면 눈덩이가 계속 커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뭐 인터넷상에서 떠돈다든지, 어 귓속말로 떠돈다든지, 어 그런 거 같아. 입담화가 장난이 아니겠다라고 봐요. 음,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뭐. 아, 아무튼 3번 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웃음> 아, 왜, 왜 그러냐라면은 더 이상 뽑을 게 없어. 어, 왜 뽑을 게 없나요? 그럼면 지금 ING인 것 같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 어,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여러분은 답답하시겠고, 어쩌면 여러분하고는 끝났을 수도 있지. 끝나고서 왜 그랬나, 그때 왜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지. 음. 어, 왜 그러냐 하면 소드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어, 얘가 쌍코피가 난게 아닌가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암튼 네, 3번 카드이 되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그 사람 혹시 어. 혹시 그건가요 어. 혹시 그거 뭐예요 어, 여러분 생각하는 거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헤어졌어요 아니면 헤어지자고 그래놓고서 어, 저기 뭐야 이...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건가 어, 여기는 헤어진 헤어진 것 같은데 말도 안 통하고 이 사람 뭐딴데 갔어요? 어, 딴데가 여기는. 어, 끝난 커플인 것 같아. 어, 혹시 그건가요?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심증은 있고, 어, 자, 본인은 아니고 너랑 헤어지고 만났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 발표만 한 거야. 나 양다리 아니야. 나 분명히 너랑 헤어지고 만난 거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과연 헤어지고 만난 걸까? 갑자기 돌변한 게, 진짜 깔끔하게 헤어진 건지, 여기는 그게 의심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돌변한, 왜 돌변했는지? 음,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보아, 보아요. 여러분 배신,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 이 사람이, 그지 저기, 막,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게, 그렇게 하고서 자기는 아니다라고, 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사람이 가서 생기냐 얘 분명히 어,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돼 있을 때에는 분명히 어디다가 뭘짱 박아 놓고 어, 나한테 그렇게 어, 나 개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떼내려고 그런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완전 무시했잖아. 투명인가 치고 하고막 그랬다라고 봐요. 음. 근데, 본인은 뭐 아니다라고, 막, 어, 그건 아니다. 난 양다리 아니야. 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양다리라고 봐. 음. 카드상에선 그래. 음. 카드상에선 그러고, 이 사람은 죽어도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음.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고. 와, 씨. <웃음> 아, 막 욕이 나오는 걸 참느라고. 아, 씨. 뭐, 이런 년이 다 있지? <웃음> 진짜. 왜요? 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게 어쩌면, 이거 1 0 0 아니야. 어, 1 0 0 아닌데, 이 여자가 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음. 이 여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 것일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이 남자를 그냥 무지성으로 따랐던 것 같아 야 남자가 돼가지고 떻게 진짜 씨.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막 질렸다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나 진짜 너한테 질렸다. 어. 더 이상 뭐 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 못 박는 말을 갖다가 진짜 한, 한 보따리 폭해 어, 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뭐그 뭐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다 돼서 헤어지는 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척 하고 혼자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막 커플 사진 올라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이 얘가 저기 막 양다리애라는 걸 갖다가 왜냐면 양다리라고 하면은 이 인연도 욕 먹잖아 어욕 먹으니까. 그 욕을 안 먹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이 카드에서는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뭐 그런 거지. 뭐뭐너 쇼하지 마라. 난쇼 아니다. 나 진짜 어 너랑 만나 너랑 만나면서 양다리 아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오리발을 쫙 내밀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오리발 쫙. 어. 음. 아, 저기 마. 생각을 해봐. 준비,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나, 어, 양단이나 뭐가 차이가죠 어. 저기, 마, 이, 저기, 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슴에 못 박은 게, 왜 이렇게 카드상에는 그 여자가 시킨 거라고 나와. 다 조정을 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얘는 그 정도의 머리는 안 되지 않나? 어. 얘는 그 정도의 머리는 안 된다라고 나와. 어. 그리고 이게, 지가 진짜, 어 여러분이 싫어서서 한게 아니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애가 진짜 막무가내로 여러분들한테 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그 정도의 고어뭐 저기 막 저기 막 고성능 브레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무지성으로 시킨 대로 무슨 AI야 인격 딱딱하니까 얘주인님 하고 그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팍 어, 이상한 말 해대고 어, 개소리 막 해대고 그랬던 게 시켜서 한 거라는 거지 여자가 보통 얘기 가 아니 보통 얘기가 아닌데 왜 이런 이렇게 저기 막 이런 애를 갖다가 그랬을까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진짜 브레인도 많은데 어, 이걸 갖다가 머리라고 쓴 거야 도대체? 어, 그리고 뭐 저기 만뭐 온갖 개소리 다 했겠지 뭐 믿지 말아요 음, 뭔 소리는 못해 어, 뭔 소리는 못해 뭐뭐 음, 뭐, 뭐, 너를 갖다가 뭐 어쩐다느니 저떤다느니 뭐별 개소리를 다 했겠지 음. 어, 근데 그런 거 믿지 말아요 어, 여기는 끝난 거맞어 끝난 거 맞고 여러분하고 끝나고서 바로 새로 시작한 거 맞아요 음, 새로 시작한 거 맞고 근데 이게 뭐야 웃긴다. 정말 웃긴데? 근데 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왜 여러분한테 용서를 해달래? <웃음> 나 그거 절대 아니야. 나 그거 절대 아니고 그 여자, 어, 그 여자가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런 건가 또? <웃음> 용서해줘 하고 여긴 다시 온거 같은데 또? 야 대박이다. 다시 왔어요? 그럼 나 이거 어떡 하지? <웃음> 입대껏 리딩 해놓은 거 어떡하지? 야, 씨. 입대껏 리딩 해놓은 거 어떡해? 대박인데? 혹시 여러분이 용서, 이, 저기, 마, 여러분이 용서해달라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용서해줬어요? 음, 그 여자하고는 그렇게 안된것 같은데?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어, 그 여자가 시킨 거 맞아 여러분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 어, 그럴 수도 있다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고민된다 라고 보고 이제 그러, 여러분은 그런 거지 그 뭐지 믿음이 사라졌는데 어, 저기 막 이걸 갖다가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얘, 이 사람이요 순수한 거는 어, 착한 거 맞기는 맞어 내가입 듣고 욕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말을 갖다 돌리려니까 좀 그렇지 어. <웃음>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나는 또 보통 나 내가 꼬리를 내려야지 어. 근데 뭐 어떡하고 싶으신데 어, 이 사람 말을 믿고 싶지 않아요 개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음 제가 시켜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잖아. 어, 순수한 면이 있어서 시키니까 무지성으로 했다라고 보고. 근데 그쪽하고 가, 개쪽하고 가가지고는요. 잘안 됐어. 금방, 금방 어떻게, 안, 금방 잘못된 것 같아. 그쵸? 금방 잘못된 것 같고.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은 이 저기 막 여러분이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지난날 어 지난날 그래도 내가 너를 갖다가 어. 진짜 먹이고 입히고 그랬었는데, 어, 어떻게 네가 너와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만약에 그 비는 게 아니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의 이러한 그 노력, 너를 향한 노력이나 너를 향한 마음 이런 걸 갖다가 다 짓밟고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갈 수가 있냐라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음, 그런 거 같아. 어둘중 하나야.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날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각도 없이 그년이 시키는데 네가 더나이 새끼야 이러는 거지. 응 음, 그런 거다라고 봐. 그래서 그래서 잠깐만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봅시다. 혹시 그런 건가요?라고 한다면.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어, 맞아. 권태기가 와, 권태기가 온것 같아. 권태, 어, 건태, 계속 권태기가 왔다라고 하고, 더이, 그냥, 예,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권태기가 왔고, 이제 뭐, 좋은 친구로 남자 했으면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굳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그냥 그 뭐지? 그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쿨하게 보내줄 쿨하게 보내줄 사람이지 막 붙잡고 매달린 성격은 아니지 싶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 뭐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 진짜 뒤통수를 조금 친 느낌이 들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내줬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아닌 척, 어떤 척, 뭐, 이랬, 이랬다라는 거지. 어디 보아 봅시다, 어떤지. 음. 음, 그런 거 같아.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이게, 이제, 기막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이제, 마음 다 떨어졌죠? 이제, 뭐라고 그래도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 음, 듣고 싶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성격이 깔끔해. 뭐, 이렇게, 막, 어, 뭐, 질척질척거리고, 막, 그런 거 없어. 어, 그런 거 없고,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이 몰라가지고, 진짜, 아, 뭐, 뭐,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때 거, 어, 나 혼자 헛짓거리 한거 같고, 막, 그랬던 시간은 있어요. 그랬던 시간은 있지만, 이미 이 상황을 갖다가 딱 여러분은 깨뚫어 보고, 깨뚫어 보고서, 아, 자, 끝낼 건 끝내자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끝낸 거 같은데? 나는 여기서, 이 카드는요. 진짜 인강부에서 얘는 똑같이 당해. 어저께 어저께께 그걸 걸 아마. 응. 어, 저기막그 양다리의 채우? 어. 얘는 얘는 결국은 버려질 것 같아. 아주 비참하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헤어져도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상처를 주면 안 돼. 음. 이게 다그 저기 막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죠? 언젠가는 지도 똑같이 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음. 아, 어디 봅시다. 거, 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아플, 어, 지금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나와요, 4번 카드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떠나간 게 오히려 잘된 어, 잘된 일이다라고 나오는데, 어그 사람이 여러분이 내 행복을 갖다가 막고 있었다 돌부리였다라고 카드에서는 나와주고 있어요. 암튼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어 그냥 아이저기막 뭐, 누가 똥을 내앞내집 앞에 똥을 갖다가 치워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웃음> <웃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솔직히 웃을 일은 아니잖아, 당하는 입장에서? 음, 나는 그렇지,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아, 그래도 훌훌 털어냅시다. 아 어, 4번 카드. 저기, 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없는 게더 행복하다라고 나와. 어, 그러니까, 우리, 어, 화이팅! 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